3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시고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서 제목 및 내용을 선택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만약에 다시 꺼내고 싶다면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탭을 누르시면 다시 꺼내집니다. 그래서 탭 키와 시프트 탭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을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엔터를 치시면 글머리 기호가 따라오기 때문에 엔터를 치지 마시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엔터 이제 영어가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을 누르시고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자동맞춤 안함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창을 닫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 다이아몬드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글머리 기호에서 대조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치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작업을 끝내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간격이 벌어진 걸 똑같이 만들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단락에서 내어 쓰기의 값을 1 정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치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붙어있는 상태로 작업하셔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줄 간격을 1.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 1.5 첫번째 단락만 선택해주시고 첫번째 단락은 굴림 24 굵게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럭 설정 해 주시고 굴림 20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줄여 주시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아래로 복사하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글머리 기호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시프트 엔터 내용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동영상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오른쪽에 비디오 이 장치를 선택해 주시고 문서에 ITQ, 픽처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동영상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주시고 상단에 재생을 눌러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체크해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주시고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표를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서 제목 및 내용을 선택하시고 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삼행 삼열이기 때문에 삼행 삼열을 만들어 주시고 확인. 상단에서 머리글 행을 체크 해제하시고 줄무늬 행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기 전에 먼저 테두리를 눌러서 도둠 18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홈탭에서 도둠 18, 글꼴과 글자 크기를 먼저 맞춰주시고 내용을 쓰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는 엔터 치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음영색은 적당한 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색을 주실 때는 펜색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가운데 맞춤도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셀 크기에서 행 높이를 각계를 선택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잡고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좌우 크기는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상단에 도형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배지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좌우 크기는 빨간색 눈금선을 보시고 위치를 맞춰주시고 삽입, 도형,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연한 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글자 색은 검정을 해주시고 홈탭에서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18을 해주겠습니다. Shift키를 눌러서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Ctrl-Shift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글자만 수정해 주겠습니다. 도형이 조금 포개지도록 방향키 왼쪽으로 붙여 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맞춰주시고 계열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홈탭에서 도둠 18을 해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을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기본값으로 선형 아래쪽 밝은 그라데이션을 하셔도 되고 어두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타 그라데이션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첫번째 값은 어두운 파란색을 선택해주고 중간에 두가지 색은 클릭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라데이션은 흰색. 그러면 조금 더 그림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표의 위아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드래그 해주시고 테두리를 잡고 조금 더 올려주시고 표만 선택해서 위아래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개요에 위아래 크기를 맞춰주시고 Ctrl-Shift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표를 클릭해주시고, 표 스타일은 강조 5를 하라고 했죠.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자세히,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도형을, 시프트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해주시고, 표와, 도형이 붙어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